휴대기기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번째 구독자가 5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지난 90일간 채널에 실시간 스트리밍 제한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세번째 채널 인증을 해야 합니다. 네번째 실시간 스트리밍을 사용 설정해야 합니다. 첫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하기까지 24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번째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5 이상인 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실시간 방송이 끝나고 동영상 생성 후 보관 파일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이 됩니다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00명에 도달하면 모바일 실시간 스트리밍의 완전한 버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제한된 수의 시청자만 스트리밍을볼수 있으며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어도 모바일 실시간 스트리밍을 온전히 이용하려면 기다려야 할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핸드폰에서 유튜브 어플을 사용해서 실시간 방송 을 하시려면 아래 하단의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클릭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하기 전에 전화번호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하기까지 최대 24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기를 눌러서 전화번호로 인증을 하겠습니다 인증 코드 번호를 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입력 후 코드 받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잠시 후에 문자로 코드 번호가 오고요 문자를 받은 코드 번호 6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인증이 끝나게 됩니다 채널 인증이 끝나고 24시간 후 이용 가능 이라는 안내 문구가 뜨게 됩니다 자2 4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24시간이 지나 실시간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어플로 들어가서 아래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클릭합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실시간 방송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시청자 층을 아동용의 아니오 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또 핸드폰을 가로로 돌리고 썸네일 미리 보기 하면은 찍으신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실시간이 켜졌습니다. 컴퓨터에서 실시간 방송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이 켜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방송을 종료하려면 우측의 상단에 X버튼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게임 방송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클릭합니다. 제을쓸 건데요 여기 제목을 적으시고 나서 오른쪽 상단에 네모박스 보이시죠 이 네모박스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카메라가 꺼지고 검정색 바탕화면이 나옵니다 게임 제목을 플러스 눌러서 게임 이름을 적어 주십니다 저는 브로스타즈 게임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층을 선택하지 않음을 클릭하시고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를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맨 아래 다음을 누릅니다 가로 모드가 있고요 세로 모드가 있는데요 핸드폰 게임의 경우 세로 모드인 경우도 있고 가로 모드인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을 지금 화면처럼 세로로 할 건지 이렇게 가로로 할 건지 선택하게 됩니다 가로 모드로 할때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핸드폰 상단 바를 내려서 회전 버튼이 활성화 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회전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로 모드로 진행을 해도 실제로 실시간 방송에서는 세로 모드로 길게 방송이 됩니다 꼭 회전 버튼을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다음을 클릭합니다 화면 방송 모드로 전환합니다 유튜브로 녹화 또는 전송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시작하기 여기 아래 보시면 카메라가 켜져 있죠 지금 제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를 그래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끄고 싶다 하시면 은 여기 상단에 카메라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은 카메라가 꺼집니다 카메라가 꺼지고 채널 프로필이 보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마이크 모양이 있죠 이 마이크를 끄게 되면 게임 소리도 안 나가게 됩니다 게임 소리를 넣고 싶을 때는 무조건 마이크를 켜셔야 되는데 마이크를 키게 되면은 게임 소리 뿐만 아니라 제 목소리도 들어가게 되고 주변의 소음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게임 소리만 넣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볼륨을 크게 키우시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시는 게 아니고 게임을 일단은 실행을 해야 되겠죠 브롤스타즈를 실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게임 소리가 좀 커서 줄이겠습니다. 지금 볼륨으로 게임 소리를 좀 줄이고 있어요. 실시간 방송에서 제 목소리랑 게임 소리를 같이 놓고 싶다 하실 때는 게임 소리를 이 정도 볼륨으로 놓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 목소리가 아니라 게임 소리만 놓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볼륨을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면은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 캐스트 시작을 누르면은 이때부터 실시간 방송이 시작됩니다. 아이가 오! 빨간색으로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프로필을 클릭해서 상단바의 X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방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